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신고충 국신입니다 제 취미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하기이고 저는 그 신고한 영상으로 힐링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뭐꼭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신고하는 건 아니지만 제 주종목은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 신고하기이고요 그렇다고 뭐 항상 신고를 위해서 돌아다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일부러 시간내서 가기도 하죠 뭐 예를 들면 힐스테이트 신호위반 특집 때처럼 그런데 근데 제가 올리는 영상의 대부분은 그 출퇴근할 때 그리고 뭐 주말에 여기저기 놀러 다녀올 때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소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애기 데리고 그 영정도에 있는 그 마시안 해변을 다녀왔는데요 그렇게 추월할 차들도 없고 저는 그 2차로에서 그 정속주행하면서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 1차로에 그 차들이 많아지면서 약간의 정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신형 아반떼가 완전 천천히 운행하면서 그 1차로를 막고 있더라고요딱 예, 보는 순간 1차로 정속주행을 하는게 교통에 어떤 방해가 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상이 될것 같아서 이 차량을 계속 따라가 보았습니다 예 보시면은 한원버에 소카 표지판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도 인식이 있는 분들이 꽤 많아져서 최근에는 1차로를 추월차로로만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정속주행중 때문에 1차로로 추월할 수가 없어서 다들 이 2차로 3차로를 이용해서 추월을 시도하시는데 아 이거 사고 안나는게 정말 이상할 정도라는 생각이 뭐들 정도입니다 우측 추월이 아니라서 굳이 따지자면 이분들도 사실 위법인거죠 그렇다고 여기 추월해가는 분들까지 제가 따로 신고 넣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1차로 정속충 때문에 추월로가 막혀있으니까 비켜가시라고 제가 3차로로 비켜있기도 했습니다 뭐 아무튼 이제 초보운전이라지만 솔직히 이거는 실드가잘안되더라고요차 끌고 나왔으면 도로를 이제 혼자 사용하는게 아니잖아 요 이분 운전하는 걸 보면 평소 이제 행실이 보입니다. 어, 옆으로 비슷하거나 약간 빨리 가면서 옆차로 운전자들의 시선이 느껴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 느꼈다면 못 느낀 대로 문제고 느꼈음에도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 어, 남의 말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다는 거죠. 네, 보시면. 여기서 재밌는 게 택시가 한대 이제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1차로 정속중 차량의 창문이 열려 있으니까 뭔가 옆차로에서 뭐라 뭐라 훈수를 두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거 조금 위험해 보이죠. 근데 여기 택시 기사님도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옆 차로에서 너무 오래 붙어 가시더라고요. 통행료를 통행료대로 비싸게 내고 들어가서 뭐 존나 짜증 나는 거 이해는 되지만 똥무은 개가 이거 겨무든 개 나무란다고. 솔직히 택시가 이제 다른 차량들에게 뭐라고 훈수할 자격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택시는 이게 통행료 고객한테 청구하지 않나? 근데 이게 진짜 오래 따라가긴 하네요. 그렇게 이제 택시는 이제 강변문로 쪽으로 빠지러 가는데 그1차로 정속 중도 빠져야 했나 봐요. 아, 이거 보이면 운전을 <웃음> 진짜 심각합니다 정말 차선 유지도 못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솔직히 근데 초본전 딱지 붙어있으니까 뭐 100번 이해는 하는데 그거 미리 들어가는 것도 못해서 이제 끼어들기 구간 지나서 들어가죠 진로변경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고요 그렇게 이제 집으로 가는 동안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야, 이거 초본전이니까 이거 어떻게 좀 봐줄까? 몇 건으로 나눠서 신고할까? 하다가 제가 이거 신고해서 사람 한번 만들어보자 새로운 신고충을 한번 양성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총 3건으로 나누어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추월차로 10분 동안 혼자 꿀빵거는 어 제가 이제 촬영한 것만 이제 10분 정도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된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발견하고 나서 10분 동안 촬영을 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신고할 때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영상 편집을 하려고 이제 구입한 맥북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신고용 영상 편집할 때는 아이무비를 이용합니다 네, 아이무비에서 1분 단위로 저장된 블랙박스 영상을 어 하나로 합쳐주고 어 영상 추출 전에 예상 용량 이제 미리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로 정속주행중 신고 영상은 아무래도 영상, 영상 길이가 길다 보니까 540p 화질로 뭐 인코딩 하게 되면은 이게 화질이 너무 안 좋고 그래도 한 720p 정도로 인코딩을 해줘야 이제 봐줄만 하거든요 720p 그러니까 HD 화질로 인코딩 했을 때 스마트 국민 제보에 제출할 수 있는 용량 120MB를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5분짜리 영상을 720p 화질로 인코딩 했을 때요 그래서 영상을 2배속으로 해서 러닝타임 자체를 줄여 보았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 고민 제부에 제출할 수 있는 용량이 되었어요 자 신고할 때는 해상도를 낮춰 놓아서 이 차량 번호가 잘안 보이니까 이제 원본 영상에서 차량 번호가 보이는 화면을 캡처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세건 모두 다 이제 과태료 티켓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간만에 이게 나누어서 신고하기 시전했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5분씩 나누어서 이제 두 건으로 나누어 신고하고 마지막에 이제 실선에서 끼어들게 한건 그러니까 총세 건을 나누어서 어, 신고한 거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지적해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초장에 잡아야 된다고 신고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답변에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라는 내용이 있으면 과태료 티켓을 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정차로. 위반도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이 달리는데 1차 신고에 대한 답변이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담당 경찰서는 성동경찰서였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내용 공유도 해드릴 겸 정보공개청구도 이미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이거는 제가 화면으로 띄어서 보여드릴 거고요. 고속도로 지정차로 신고는 지난 영상에서부터 이제 다뤄왔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올라와서인지 그 1차로 정속주행 중에 그렇게 많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공항 가는 길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는 정말 개판이었습니다 이 비싼 통행료 얼마지 6,600원인가 할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운행할 수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정차로 위반 차량 한 대만 리뷰하는 거라서 짧게 리뷰하고 끊내려고 했는데 그한 대가 1차로를 계속 주행하고 있어서 뭐 오늘도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네,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존누재민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영상보고 힐링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저를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